안녕하세담초 영상입니다. 아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반면에 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농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것 같아요. 저희가 원재료를 판매하는데 소형 원재료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재료를 구매해서 그 만들어서 활용하는 분들을 위해 서 저희가 거기에 적합한 소형 연수기를 저희가 여러 가지 부품을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담식은 그 천연농약이고요. 어, 친환경농약인데 이것은 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경수가 있고 연수가 있어요. 근데 경수에다 이 농약을 활용하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반드시 연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연수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연수 소형 연수기를 어, 만들었습니다. 자담농약은요. 그 자담오일, 자담유황, 그 다음에 이제 약초산률물 그다음에 연수가 필요한데요 이 만드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원재료는 저희가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기는양현 교환 수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양현 교환 수지는 보통 부피 cc, 리터로 계산합니다 여기 한 500cc 정도의 그러니까 0.5리터 정도의 수지가 들어가 있죠 물이 이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연수가 되어서 물이 나가는 형태의 단순한 구조인데요 이것을 활용하시면 보통 연수, 이 수지의 기능을 이용해서 약 1톤 정도, 1000리터 정도의 물을 연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15초에 1리터 정도 연수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 저희가 판매하는 중형이나 대형 연수에 기 비해서 물량은 굉장히 작지만 20리터의 공약통에 물을 채울 때절과 수분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그 엘보가 15A인데 일반적으로 텃밭에 많이 쓰는 이 호수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이걸 갖고 다니시면서 물이 연수가 필요할 때 연결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또 하나 그 이제 지하수를 활용하는 그 곳이나 수돗물을 활용하는 곳이나 수압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구조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인 경우에 수압이 너무 센 경우 이게 깨리거나 물이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해서 물이 수압이 너무 크다 싶은 데는 중간에 이런 밸브를 연결해서 이 밸브로 물의 압을 조정해서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부품도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여기 유리가 플라스틱 위에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밑 내려가는 이 물의 이 흐름을 맞춰주셔야 돼요. 반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여기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순환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서 반대로 하지 않고요.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을 구매하시고 서벤치에 물을 연결했을 때그 이쪽으로 나오는 물은 처음에는 약간 그 누런색의 물이 나옵니다. 1, 2분 정도 이거 흘려보내면 맑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부터 쓰시면 됩니다. 물에 따라서 이 연수기가 갖고 있는 그 연수 능력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수기를 사용할 때마다 물을 받아서 자담오일을 넣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자담오일을 넣었을 때 물의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연수가 된 겁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연수기 하나를 구매하시면 1년 농사짓는데 충분한 연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소금물 재생을 통해서 몇번 더, 몇태를더 사용하고 이 연수기를 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금물 재생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심플한데요. 물 5L에 고운 소금 2kg 정도를 녹인 다음에 이걸 그냥 푹 담가 놓는 거예요. 수평으로. 그래서 하루 동안 24시간 담가 놓으면 여기 안에 소금물이 침투가 되면서 어, 이제 이 안에 수지가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할 때는 저희가 보면 여기서 여기를 눌러서 분리시키면 되거든요. 이 상태로 물에 담가던 겁니다.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의 투차현상 그 등등을 이용해서 이 소금물이 안에 스미면서 이제 수지가 소금물 재생이 완료가 됩니다. 아, 소금물 재생을 한 다음에는 이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소금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던 소금물이 이제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물이 그 연수 테스트를 해보면 뿌옇게 나와요. 그래서 소금을 재생 후에 1, 2분 흘려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또 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중요할 게 여기서 그플라스틱이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물이 약간 셀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께서 감안해 주시면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밸브를 이용해서 수압을 미리 조정해 주는 그 역할을 어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히 교환 수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요 안에 소음이 있고요. 을걸 빼고 수지를 버리고 수지를 다시 새롭게 채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연수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 소량의 수지는 인터넷상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저희도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분무기가 20리터짜리 있고 뭐 17리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20리터의 한 통이 예를 들어서 30평을 할 경우에 30평을 사를질 경우에 대략 작물이 많이 컸다 농약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때 20평, 30평에 한 1, 2위에 쓰게 될 겁니다. 저희 자담은 초저비용 농업으로 모든 농자재를 직접 자가 제조하고 농약까지 자가 제조해서 아주 비용을 작게 하면서 손쉽게 유기농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걸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필요한 그 모든 정보, 만드는 기술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다 나오고요. 또 여러분 질문이 계시면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요.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어, 저희 이런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보다 널리 주변에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